다크문이란 타이틀의 오리지널 스토리는 시리즈로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문 달의 재단은 다크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뱀파이어 소년들이 비밀을 간직한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케미스트리와 또 늑대인간 소년들과의 대결과 우정을 그려낸 얼반판타지 하이틴 로맨스입니다. 달의 재단은 능력치 최강 여주인공과의 케미스트리, 그리고 청춘과 우정, 그 이면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하이틴 로맨스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룹 엔하이픈이 달의 재단과 컬라보레이션해 경계의 존재이자 초월적 존재로 길고 외로운 싸움을 해온 뱀파이어 소년들의 이야기에 한층 더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